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에는 과정과 단계라는 게 있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막연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아직 그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단계들이 앞으로 나한테 이루어지고 생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어... 우리가 학교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거든요 연애를 처음 할 때를 아,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할 때는요 되게 설레이죠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학교라는 곳을 막 상상하고 그곳에서 생길 일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마 초등학교 1학년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나를 애정과 관심으로 바라봐주고 어, 다독거려주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요 나와 매일매일 부대끼 친구들이 주변에 존재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1학년 학생에게 엄청난 엔돌핀을 주게 될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냥 내가 일상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거든요 또 앞으로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라는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도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그런 설레임으로 설계를 해가는 그것도 상당한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단계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어 예쁜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어떤 그런 장밋빛 인생들을 설계해 가잖아요. 그런 원대한 꿈들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과 같은 단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요 학교에서 나에게 원하는 나에게 기대하는 그 레벨들이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이런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지치거나 실증이 나기 시작해요 연애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밟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상대방은 나한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나는 더 잘응해져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를 안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요 방학이 되면 그렇게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죠 연애도 그렇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부터는요 애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무감이고 오늘 애인을 안 만나고 내가 친구와 아니면 나 혼자 집에서 이런 쉴수 있는 시간들에 약간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방학에서 느끼는 비슷한 기분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학이 오래 유지되면 그렇게 방학을 손꼽았던그 학생들도 개학하길 또 손꼽아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선생님 친구들 그 모습이 이제 또 그리워진 거죠. 집에서만 오래 있었더니 이제 좀 심심해진 거거든요. 연애도 똑같이 그런 단계가 생겨요.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좀 소원하게 지는 상태가 되거나 중간에 싸워서 헤어진 상태가 됐을 때 약간의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가 다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조금 경쟁체제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실에 대한 지표가 정확히 나열되기 시작하고 내가 상상했던 원대한 꿈들이 자꾸 폭이 좁혀져요. 왜냐면 내 현실이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성장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게 되잖아요. 이유 없이 반항하게 되고 이유 없이 뭔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이런 사춘기 시절에 오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과 만나는 설렘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원대했던 예쁜 장밋빛 꿈들이 뭔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분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 연인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는 그런 불만들이나 서운함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스스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상대방에게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그런 어, 좀 힘든 시기가 연인들에게도 찾아와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던 학생들은 대학 진학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합격한 순간에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대학에 떨어진 친구들은 되게 상실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기분을 연애에 접목시켜 보면 연애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결혼을 한 친구들은요 결혼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순간에 내가 무언가 성취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들 을 모여서 마구 부러워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또는 난더 이상의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어 라고 선택한 친구들을 비유해보면 너네까지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비유될 수 있는데 대학 진학을 포기한 친구들은 다른 삶을 찾아서 자기 생활을 이어나가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요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로부터 약간의 열등감을 받게 돼요 너희는 대학 진학을 안 했잖아 난 대학 진학을 했으니까 너희보다 내가 좀더 우월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생 살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대학 졸업한 친구들보다 못하라는 법이 없고요.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이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보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인생은 좀더 지나봐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한 친구들은요. 아직 결혼 안한 친구들 혹은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결혼을 포기했니? 너희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이것도 요 나중에 뒤바뀌거든요. 결혼을 꼭 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결혼을 포기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닌데 말이죠.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동안 고등학교 시절에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결혼을 시작한 신혼부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동안에 집에서 간섭을 받거나 터치를 받았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집을 만들어 살다 보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들, 새내기처럼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경험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에 또다시 부딪히게 돼요.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학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신혼이 조금씩 지나게 되면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보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직업적인 관념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전쟁같이 도서관에 처박혀서 지내는 것처럼 신혼 생활에 잠깐 즐겁고 달콤했던 시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사회 에서 내가 차지한 역할들, 승진,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갚아야 될 빚들 이런 압박들이 오면서 계속 생활에 돈이라는 문제가 나를 쪼여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이미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른 걸 뭔가 했던 친구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한 절망감을 느껴요. 그것처럼 결혼을 해서 전쟁같이 막 서로 싸우고 부대끼고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부부들이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둘이 단계가 좀 비슷하죠.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 그 순간 또 정말 기쁘거든요. 마치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것들을 보상을 받는 것 같은 이제는 내 인생이 필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또한번 찾아와요. 그것처럼 부부들에게도 이제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만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과 희망이 생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되게 기뻤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여기는 대학교 3학년, 4학년과는 또 다른 엄청난 규모의 전쟁터 되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순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는데 예전에 둘만 살때 그렇게도 옥신각신했던 그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압박감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현실적으로 부대끼는 그런 순간들마다 느껴지는 그 감정들과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학을 진학하느냐 대학을 포기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선택들은요 본인이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 선택이 뭐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경험이라는 건 돈으로 살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가야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갈 의지가 있다면 무릎쓰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정이 너무 비약적으로 힘들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 과정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거기서 받는 행복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직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셔서 아직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있을지 두려워서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남들도 다 하고 산다는데 나도 한번 멋지게 가보자 나도 한번 그거 느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멋지게 인생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